오늘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어떻게 돼도 모르는 아니 셋이 먹다가 둘이 어떻게 돼도 모르는 요리 한번 해볼까 해요 친구가 보내준 건데 아주 맛있게 됐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한박쪽에 다듬어 볼 건데요 이 한박 쪽에는 이미 해감이 돼 있어요 해감이 안된거 하고 해감 된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를 저는 해감을 해서 친구가 보내줬기 때문에 어, 이 한박 쪽에는 어, 굳이 속 안에까지 많이 그걸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박 쪽에는 이게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다듬으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벌려가지고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듬는 방법이 좀 틀려요. 나중에 그거는 얘를 좀 씻어내고,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박조개를 씻었어요. 한박조개를 씻을 때는 겉에, 그, 좀 이렇게 새 거, 칫솔, 그걸로 겉에를 막 문질러가면서 씻으셔야 되고, 요 안쪽에도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씻어요. 얘 지금 입 닫았죠? 살아있는 애인데, 이게 지금 개조개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닫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열려 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러면 칼을 어디대느냐 이거 다듬을 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낑낑낑낑 해서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쪽 벌려진 쪽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쪽으로 칼을 넣어서 여기를 관자 있는 데를 싹 해주면 얘가 살짝 입을 벌려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관자 있는데 싹 벌려주면, 이렇게 해서 쉽게 알맹이가 떨어져 나옵니다. 자, 칼이,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돼서,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껍데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건데, 관자를 이렇게 해서 떨어뜨려 놓으면 살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자, 나는 개속에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벌려져 있죠 살짝 그 틈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꽉 물었어요 꽉 물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다칩니다 이렇게 해서 발을 딱 잘라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작은 칼로 관자를 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살을. 계속의 살 분리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요, 완벽하게 떨어졌죠? 이 상태로 써야 좋기는 하죠 그죠 자 요거는 다질 거고요 요 껍질은 제가 이제 요 다진 거를 볶아서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살짝 구워줄 거예요 게스불에 구울 거거든요 일단 그렇긴 한데 이 껍질은 찝찝하다 그러시면 끓는 물에 이걸 담궜다가 음, 삶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독을 하는 거예요. 뭐, 소주 한반잔 정도 넣고, 요걸 넣고, 삶아서 쓰시면 돼요.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한 박조개가 오줌 싸는 소리예요. <웃음> 정난하게들어가네 소리가. 그죠? 일단, 요 껍질은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걸로 하고, 요거는 살은 다지는 걸로. 자, 개조개를 다 다졌어요. 이 정도 양이면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양이 적은 게 아니고 요거 이제 볶아놓고 보시면 어 제가 왜큰거 다섯 마리를 했냐면 요거는 볶아 놔뒀다가그 쌈장으로 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밥 비벼 먹는 거 그리고 쌈장으로 드시는 거,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삼겹살 드실 때 쌈싸 먹을 때 요거 쌈장으로 드시면 아주 맛있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일단은 다졌으니까 요거에 만약에 이제 조금 씹히는 게 좋다 그러면 조금 덜 다지시면 되고 나는 너무 씹히는 게 싫어 막 어우러진 게 좋아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게 자 그러면 이제 볶아볼까요? 자 여기 같이 들어갈 이제 야채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모든 재료가 이렇게 잘게 다져집니다. 자, 계조개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조개 다진 거 넣고, 아까 썰어두었던 야채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뒤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양념이 어우러졌어요. 이 정도 어우러지면. 이렇게 참기름을 한 큰술? 두 큰술 정도? 그건 취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도 느끼합니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잠시 잠깐 한 30분 정도? 한 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세요. 요거 된장쌈장 만드는 것보다 맛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특허네라고 할 정도로 그랬던 쌈장입니다. 이거 볶으실 때, 저처럼 이렇게 웍을 사용하세요. 프라이팬에다 볶으시면, 다 튀어요, 역시.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뒤섞어줍니다. 아까보다 양이 좀 줄었죠? 근데 이 상태로 드시는 거 아니에요. 좀더 졸이세요. 제 요리는 조금 많이 졸이고, 볶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정성이 들어가야 음식은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뭐 야채들은 없죠 보이시나요 지금 이 상태 이 상태가 다 된게 아니에요 더 볶으세요 아까 제가 센 불로 하라 그랬잖아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중 불로 은근히 볶으시는 거예요. 중 불로. 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계속 저어줘가면서 볶고 있어요. 자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가지고 쌈장 만든 상태 있잖아요. 딱그 정도예요. 잘 안떨어지죠 요정도가 돼야 맛있어요 제가 좀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맛을 좀 많이 따지는 편인데 암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자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아 지겨워 그죠? <웃음> 지겨워도 요렇게 하세요 맛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센 불을 들어갑니다 불을 키우세요 제가 아까 중불로 하라 그랬죠? 중불에서 지금 센불로 켰습니다. 자, 센불 켜면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누러지죠? 여기가. 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최상의 맛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냄새가, 향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술안주로 요거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요거 한번 입맛에 이렇게 맞으면 아주 요것만 젓가락으로 이렇게 딱 소주 한잔 하면서 젓가락으로 한 젓가락씩 딱, 딱 드시는 정도 그 정도의 맛이 나는 거예요 아주 맛있죠? 먹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입맛을 보이시나요? 눌고 있어요 불이 세니까 이렇게 해서 수분기를 점점 날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하시면 이게 타버리니까 맛이 없고요. 자, 이 정도 됐으면 다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불을 끄세요. 불을 끄시고 마지막 정리를 해줍니다. 아, 맛있겠어요. 한박 쪽에 맛있게 드시는 방법 팁을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제가 이 껍데기 쓴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소독을 시켰어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지고 물기는 제거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지고 여기다가 담으시는 거예요. 계속에또 뭐라 그러네요? 옆에서 그 소리 들렸나 몰라? 게야부닭찌개 담으세요. 이렇게 담아서 석쇠 있잖아요. 석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 다시 한번 살짝이 누른 듯하게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혀요, 근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올린 다음에 위에다가 치즈를 뿌리시더라고요 근데 치즈 뿌려 드셔도 맛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다는 거 근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맛있으면 안 되죠 솔직히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다 담았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드실 때는 저는 요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불 위에다 올려놓고 요거를 한번더 이렇게 막 익혀주면 그 밑에 그 껍질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그런 그 핵산에만 그게 약간 더 우러나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삶았잖아요 어. <웃음> 소독한다 시고 삶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거 그냥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근데 뭐뭐 뭐 찝찝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가열이 살짝 되고 있잖아요 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누른 듯한 냄새에 약간 탄 듯한 약간 그런 향이 나요 그럴 때 이거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요렇게 해서 너무 열 받게 하면 얘네들 탁탁 튀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요렇게 구워서 밥을 비벼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 너무 근사해. 드세요, 예. 맛있겠다. 아이고 아직 요거는 나중에 잘 먹겠습니다. 아, 참, 참, 참. 여기, 여기 어, 예? 야드시 네. 이건 뭐예요 이름이? 이거는 저기 한박조개라고. 아 한박조개요? 예 일명 개조개라고 하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예. 드시는 분들만 좀 이렇게 드시는 그런 타입이야. 음. 음.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좀 질기당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약간 매콤하면서요. 네 예, 그게 이제 쌈장식으로 만든 음. 거예요. 아. 어, 그래, 조금 단맛도 잡히면서 요 어... 맛있게 드세요. 게 두공까지 이렇게 가지고 아, 네 보기도 좋네요. 쌀 아... 세도 먹는 건가 봐요. 맞어. 쌀 음. 세도. 그렇지 여기다가 쌀서 먹어도 되지. 쌈장처럼. 아, 쌈장처럼. 쌈장. 예 한박조개 예. 쌈장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감사합니다.